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 돌아왔으니까 <웃음> 나중에 아 진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네 머리, 네옷 색을 제가 여기다 이식했고 네 머리 색을 <웃음> 갑자기 이식한 것 같아 앞으로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태영이가 이제 키를 해서 켰어요 저는 그 오늘 이제 V l i 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남준이 형이 하게 돼가지고 그냥 그냥 같이 하자 것 그래서 것 그냥 같이 켰어요 합방 합방 종국이랑 처음 하지 않나? 그런가? 아니, 아니요 이런 경우 그래도 꽤 있었나? 꽤는 아니고 저 앞에 보면 이제 먹을 것들이 이가게까 먹을 거 진짜 지금 스테이크랑 엄청 많거든요 여기 컵라면 두개그 다음에 회, 회. 아, 수 있나? 네, 들을 수가 없어 오, 오, 오. 여기 회 오우 씨 와. 근데 이 음식에 지금 배고파 죽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바로 먹으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수겠습니 바로 드시죠, 일단 일단, 일단 금강산도 식구경이 맞아, 맞아 <웃음> 야 이거 <웃음> 3일째 먹는데 왜안 질리냐? 이게 그 묘미죠, 묘미, 묘미. 이제 똑같은 거 먹고 있어요 근데 흔히 안 질려요, 진짜 아, 제가 <웃음> 제가 간만에 공연 끝내고 지금 컨디션 이 멀쩡해서 이렇게 브이앱을할수 있습니다. 음. 이거 어제 허석이 형, 음 어제 허석이 형 컵라면 이거 하나 다못 먹었대요. 다이어트 아니? 아니요. 안 한데 못 먹어. 이걸 못 먹는다고? 응. 음. 나두개 먹었는데. <웃음> 어제 두개 먹어. 어제 두개 먹었는데 오늘 속이 안 좋은 거야. 나도 두개 먹었어. 아 근데 이거 하나로 뭐가 부족하잖아 1.5개 정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러 빨리 선점하세요 <웃음> 음.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양심이 좀 찔려서 왜? 그, 리허설할 때한 끼밖에 안먹었아든 하지만 이제 이제 끝났다 끝이 났으니 그냥 있는 거 없는 거제입 안으로 다때려넣어요 아, 지금 3월까지 지금 텀이 많이 남았거든요 공식뜬거 보셨어요? 밝혀 서울콤. 3월까지 지금 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쪘다 빠졌다 할것 같습니다 너무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어땠, 어땠어 오늘 공연? 오늘요? 아, 어, 솔직히 첫 콘서트는 나첫 음... 콘서트 기억이 안나 어, 저도요 음. 왜냐면은 하 긴장은 너무 음, 많았어요 나도. 어,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갔어 그냥 그렇다고 이게 정말로 제 머릿속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거는 아, 그건 아닌데 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맞아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너무 그 극장에 긴장을 하고 네. 있었던 거야. 막 거의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누가 나를 움직 시켜서 움직여서 뭔가 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약간 로봇된. 뭐 어, 정해진 대로 어. 빠지고 응, 동선 들어오고 지금 음. 춤 추고 음, 그고 멘트 좀도오고 근데 이제 2회, 3회, 4회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시야, 돌아오는 시야도 느낌? 음. 시야도 좀 점점 확보되면서 맞아 좀 즐기게 되고 저 4회 차때 감을 찾았어요, 드디어 근데 말왜 막이야? <웃음> 아, <웃음> 아, 네. 오늘 정말 제가 원래 콘서트 끝나면 거의 네. 반 죽음 돼서 거의 누워있는데 음. 오늘 진짜 멀쩡하다 오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멀쩡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음. 네. 이거 기억했다가 3월에 해야죠. 이지만, 그러니까. 그제 목표예요. 이 4일 동안 느꼈던 그, 이 감정들을,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이제 작년, 아, 작년이 아니지. 제작년에 음. 투어할 때 너무나, 엄청나게 소중한 기억들이잖아요, 순간들, 우리 투어가 네. 근데 민현이 콘서트를 하기 전까지의 그 시점에서 이게 기억이 거의 아무것도 안 났잖아 그거 안 남았지 안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구나. 그래서 목표예 목표 이제 이 4회 동안 했던 이 콘서트를 잊지 않고 절대로 안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 아, 근데 나도,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근데 이퀴스때가 여러분 아. 저희가 의도하긴 했는데 음, 맞아, 의도한 거긴 한데 진짜 역대급 퀴스때예요 음. 오늘 사실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솔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에허. 너무 힘들겠더라 파리는 괜찮니? 이러시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느꼈어요 이거 근데 진짜 재밌긴 해요 음. 네,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 약간 극과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극으로 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힘든만큼 <웃음> 만큼 재밌는 맞아 거랑 맞아 맞바꾼 그런. 맞아 맞아. 너무 그런... 이제 아 그리고 오늘 아저그 뭐야 콘서트에서 안 울었잖아요. 왜? 아 근데 오늘 남준영 씨의 멘트가 다는 현장에서 못 알아들었는데 남준영이 이제 누가 놀이를... 들었어요? 아 저는 이제 즐기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웃음> 예, 그래서 이제 딱 찾아봤죠, 남준이 엔드멘트를 어떻게 했는지 아 근데... 알아들었잖아, 마음으로 마음으로 알아들었어 그리고 나이 얘기하는 걸도 들었어요 그리고 막 하는데 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멘트를 대본 없이 그냥 본인 마음 그대로 꺼내는 게참 신기했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그때 아, 안 울려고 했는데 와 눈물이 나는 거야 형은 이미 멘트 시작할 때부터 눈감고 그러니까 했지? 이미 아니, 여기 이제... 들어갔어 <웃음> 아니 눈을 눈을 못뜨더라고 눈을 뜨면 너무 후두족할것 같아서 도저히 못 뜨겠더라고, 눈을, 그래서 아,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He is our leader 할라 했거든요, 제가? <웃음> 못했어요 <웃음> 아니, 그 정국이가 이번에 영어로 멘트하겠다고 노력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제일 노력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정국이가 <웃음> 계속 발음 체크 받고 이런 게아 진짜 너무 뭐랄까 항상 기특하고 근데 기특한 게계속만어는게 이제 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정국이한테 근데 제가 농담삼아 이제 농담만 진담반으로 한 얘긴데 항상 아너없으면 우리 팀뭐 이제 뭐될 뻔했다 이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까도 했는데 제가 정국이한테 이제 항상 제가 리스펙 하는 거는 아 저도 그래도 제가 힘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친구는 지치질 않아요 하면 보면 음. 그래서, 와, 뭐, 약간, 얘 요즘 운동도 안 해요. <웃음> 아, 형, 저, 여기 와서 계속 했었는데. 아, 그래? 응. 너 요즘 안 했잖아,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어, 음, 못 했죠. 그래. 못 했지. 안 하는데,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 아이, 저는 형. 맨날 안 하는데, 그냥 두달치면못 이겨요. 네. 그래서, 보면서, 내가 옛날에, 재작년에 투어갈 때, 정우랑 지내이 보면서, 야, 진짜, 진짜 잘, 진짜 잘, 뭐라 그러지? 진짜 잘 뛰다댕긴다. 저 보고 배워야겠다. 그런서잘 음. 많이 했죠.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황금식이라고 해야 되나? 골든타임이죠. 이게 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웃음> 근데 남성 호르몬은 30대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 노,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아, 그렇죠그서 정강이가 너무 아프네 진짜 솔직히 노화까지는 안와도너 정강이 아프지? 네, 정강이가... 나 옛날에 정강이 아프다고 하는 느낌 뭔지 알겠지? 이게 싫어요, 뼈가, 음. 뼈가 싫어 이게 그 누가 한번 툭 치면 진짜 죽을, <웃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정강이가 이렇게 유연한 친구들도 발목이랑 이런 걸 계속 쓰면 정강이로 계속 이렇게 텐션이 올라와요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발목을 열심히 푸는 게 발목 가동성이 떨어지면 은 이렇게 막 뛰면서 정강을 이렇게 좀더 올라, 얘가 막 차, 타고 올라오거든요. 예, 음, 네. 전국이 나쁜 거 보니까 역시 우리 큐스타 힘들긴 하나 봐. 아, 어, 힘들다. 이게 이게 우리 이제 계속 뛰잖아요. 풀이 하면 맞아 맞아. 안무는 그래도 도중에 뭐 동작 했다가. 맞아 맞아. 뭐 이제 다 파트가 나눠지니까 그런데 계속 뛰고 걷고 뛰고 걷고하니까 근데 그게 재밌잖아. 그래요. 그죠. 어. <웃음> 이런 공연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꿈을 잃었네요 또 아니 진짜 무사히 이렇게 공연하한게 엄청 신기하잖아응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우였어요 그냥 계속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그큰 공연장에서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안 믿겨요 공연을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 진짜 말 그대로 꿈 같아요. 그러니까 그지. 꿈 이게 에면 순간은 기억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죠. 응.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꿈을 잃었다 꿈을 진짜 3월에서꼭 하고 싶. 3월 한국에서 꼭 하고 싶은 게 나도 한국말 좋아 하자. 아 나도. 아 나도 한국말 좀 하자.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준이 형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며칠 있었죠? 이십 며칠 있었죠? 이십이 거의 3주넘었죠요 네, 제가 한국말도 영어를 더 많이 했어요. 있으면서 아 진짜 한국말 하고 싶다고. 아 저도 한국말 아니 영어 너무 좋고 너무 많이 늘었는데.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한국말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냥, 아 근데 남준이 없었으면은 남준이 형이 지금은 남준이 형밖에 이렇게 끌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 다. 왜 이러세요 정식 아, 그거 다 앞에서 다 춤라인 멤버들이랑 다막 이끌고 가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 그냥 저는 입이나 터는 거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 상불 상불하는 겁니다 아까 정국이랑 잠깐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은지 얘기했는데 응. 음. 삼겹살 정국이 삼겹살 냉동 삼겹살 저는 그 저는 그 메밀 비빔국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거랑 음맛있게그 다음에 미나리 그 샤브샤브 아 그 땡땡 칼국수 그, 어, 아니죠, 그, 아, 알지? 아니지 아니아 그것도 먹고 싶고 땡땡 칼국수 그러니까 책임 <웃음> 좀 많으니까 음. 그거랑 아. 저희 진짜. 집 앞에 이제 카페에서 시키는 그 커피도 먹고 싶고 아니, 요즘 커피 많이 시켜 먹어요 아, 그래? 음. 맛있지? 아니야? 응. 아니 웬만하면 뭐 그냥 탄산음료 이런 것보다 그냥 커피 맛게좀더 어. 나 아침에 안 먹으면 안 돌아. 그러니까 안 돌아. <웃음> 이게 이게, 이게, <웃음> 어, 이게 먹어야 아까 밥을 대가 그러니까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걸 살짝 뭔가 이렇게 해야 약간 이렇게, 그 <웃음> 이렇게 돌아. 약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더 그러니까 그런... <웃음> 저도 지금 그런 걸 이제 느끼려고. 하고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거기에. <웃음> 하지만 이제 들어가자는 우리 는말인거너 부르면 뭐야, 뭔가. 너 맨날 콘서트 하네. 아 저요? 저는 이제 그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지금 마이크가 없으니까 아 원래 마이크 있면 노래 부르는구나? 네, 보통 이제 그 회사 응. 작업실을 이제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거울 그냥 하는구나? 네. 음. 어쨌든 뭐 이제 그냥 할 말은 없고요 그냥 보습 하다 켰습니다. 네아 I love your hair color. Thanks. 이거 무슨요? 사실 염색한 네, 거아니에요 잘 어울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아,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지금 기분이 어떠냐요 지금요? 지금 약간 그... 그 내가 제가 요즘 딱 느낀 기분이 있어요 무슨 기분? 주사 맞고 난 기분 그러니까 주사 맞기 전에 그 바늘 들어가기 직전에 온몸이 다 굳잖아, 음 긴장하고 막힘 빼야 되는데 들어가고 근데 네, 딱 주사 맞고, 끝났을 때. 아, 이거? 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나는 그 주사 맞을 때나 알콜 송출할 때 제일 싫어. 아, 약간 중지 찐! 할 때. 육수세요. 더 들어가잖아, 치면. <웃음> 특히 엉덩이 맞을 때. 아, 주사 맞고 난 지금 음. 되게 참신한 뷰다.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저는 약간 시원섭섭해요. 네아 진짜 끝났구나 너무 너무 공 거.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한네달네달전 음. 음. 얼마나 이걸 진짜 하는 거야 뭐 취소되는 거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서 뭐이 음, 음, 음. q 시트 이렇게 해도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뭘 하냐 마냐 이거가지고 엄청 아무튼 이 사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많은 그런 걸 했잖아요 음. 진짜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끝나니까 좀 되게 후련하고 기분 좋고 뭔가 제가 공연, 내가 공연 끝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후련해 본 적이 있었나 싶긴 해 음. 뭔가 막 아쉬움이나 막 슬픔 막 이런 이런 힘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막 와!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되게 기분 좋아 사실은 그, 그 사이에 인연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그래서 그런 있 같아요 또 어. 감사하고 그래서 음. 그니까, 이 순간들은, 그런, 아쉽거나, 뭐, 후회. 그니까, 고민을 못해서. 그런 생각들로, 뭔가, 음. 보내버리고 싶지 않은. 맞아. 딱 그거예요. 뭐, 음. 아쉬우려면 끝도 없죠. 뭐, 음.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근데. 그냥.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5만 명이랑 공연한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 나는. 행운이죠? 우리처럼 오프라인 제대로 한 팀이 아마 없을 거야, 아직. 어.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이렇게, 박수라든지, 음. 인원도 제한되고, 제한되고.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에 나와서도, 이렇게 풀 오디언스로 정말 마스크 하나만 쓰고 하는 팀은 저희가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처음일 것 같아요. 진짜로. 그사회 그래. 그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투어를. 이것저것 다 그쵸, 마, 노력도 하고 시폐를 했을 텐데 그거를 한 번에 다약 압축 시켜 가지고 한 느낌. 뻥뻥 그러니까 음. 뽑은 느낌. 딱 그거야. 음. 딱 그거야. 뽕 뽑았어 진짜. 아어 뭐야? V.F.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아이고 이제 생일이한 생일이 몇 시간 남은 거지 아니아 생일 얼마 안 남았지. 너네 V.F. 한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 어때? 재밌어 V.F.? V.F. 면 밴드 보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 그래 맥주 맥주를 마셔. 야 맥주 마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찾아왔거든. 나딱한 입만 먹을게. 아니 이형왜 오피셜 모드야 갑자기? 그러니까 목소리 가 엄청 커. 아, 얼굴 비춰주시고 있네. 재밌게 하라고. 아니 얼굴 좀 비춰주고. 아이 그 목소리 가 나오는 게 어딨어요 댄.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찾아오겠다고, 재밌해 <웃음> Happy birthday, birthday. bro. 아, 내가 happy birthday. Birthday 어제, 어제, 그, 허비 형 VF 할 때, 헉, 계속 찾아가던데. 아, 다들 참, 사이가 좋은. 저, 나, 나도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좀 꼽혀야 되나? 그랬는데. 사람마다 네. 다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거네. 아유. 어쨌든,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음. 너무 좋고. 아. 어제든 아, 꼭. 여러분이 계신 거여서 이런 멋있는 키스로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 음. 원래 4회 온라인 콘서트도 아마 처음부터 없지 않았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4회 온라인 콘서트? 우리 음. 온라인 콘서트 4회였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원래 음. 예정이 없지 않았어요아 그래? 아닌가? 그래서 스트리밍을한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스트리밍한 아. 게 되게 잘된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좀 이렇게 좀 시, 뭐랄까 시행착오 아니 네. 그런 걸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좀잘된것 같고, 뭐 그쵸. 야, 콘서트 뭐 빨리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소파이가 어이게 와보신 와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연하기가 되게 좋아요. 어, 예. 네, 딱그 음. 사이즈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치? 그 원래 유, 그 위에 그 뚫려 있는 게 유리막이라면서요? 어, 어, 맞아, 맞아. 근데도 그반투명이까그 PA로 그 우리 송출되는 사운드가 되게 좋아가지고 공연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음. 음, 건물 지어는지는얼면안 됐다 그 그게 작년 7월. 음. 그 이후에 롤링스톤즈가 공연하고 우리가 아마 두 번째라는 거 음. 같아. 요 예. 아무튼 참 방탄은 그때 뭐 태그 그런 얘기 하지 않나 았 운도 좋다고 약간 뭐 우리 운 좋죠. 저희는 진짜 운 좋은 거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웃음> 지금 이제 다음 오늘 쓸 때가 지금 당장 지금 1월에 있거든요. 아, 혹시 그럼. 뭐 그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올해는 좀바스지다 제발요. 레코드 아카데미 회원들 보고 계십니까? 저희 후보 1번 <웃음> BTS 답답 <웃음> <잘> 드립니다 <웃음>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 스쿠터 브라운이랑 그다니 블랑코 그 프로듀서가 와서 음. 그 롤리 있잖아, 저스미벌 음, 롤리 그거랑뭐 아, 그게 롤리인가? 응 아, 아, 아, 아. 그게 롤리지 네. 그 홀린 할 거랬다 그 롤리랑 이제 저희랑 이제 경쟁한다고 맞아, 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하, 제가 들었어요 뭐 경쟁이냐, 비버는 그 8개 노미네이션 <웃음> <나 하고. 그래. 웃음> 우리는 하라고 그러니까 <웃음> 우리 거 하라고 그래서 베니 블랑코한테 아니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웃음> 어, 제발 <웃음> 뭐양보 한다고 양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8개 노미네이션 축하해 <웃음> 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죠 네 근데 뭐, 그냥 뭐아뭐된게 어디예요 사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뭐 도움이 되... 자체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될, 딱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 이게 약로 아, 로또처럼 음. 왜 그냥 이제 안될 거야 알지만 왜냐면 그러니까 안될수 안안될 있다고 생각해도 그 토요일을 기다리는 그런 그치? 재미있잖아 음. 그은 저는 이제 저희도 이제 한장 있기 때문에 그 1월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응네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이 이제 그거죠 다음에 스케줄이 이제 그렇죠 음, 네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아무튼 또몸 관리도 또 잘하고 또그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있어야지 아이고, 으다다다다 어, 어, 어 아이고야뭐 하실 거예요, 정씨뭐요저 이제 이거 하고 씻고 또 저희가 스케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내가 뭔가 아, 내 징글볼. 응. 음. 제 징글볼이 남아 있어요. 징글볼까지 딱 깔끔하게 싹섞기로 하고 네, 이제 좀 쉬다가 넘어가죠. 그 고려하죠. 여러분들, 맞아 한국이 지금 날씨가 미쳤다 영하 10도라면서 미쳤답니다. 체감은 뭐그 말이 안 된대요. 아, 짓이야거짓말하야거생각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롱패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응. 걸어다니는 덩어리 같잖아 응. 근데 그거 막안 것도 없잖아 편하다 젤닷시지 <웃음> 포트 이런 건다 필요 없어 그냥 <웃음> 롱패딩 입장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응. 정말로 이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이제 위에 딱 깔끔하게 그러니까. 정리하고 소화 좀 시키고 세케럽 하고 잠면 되겠다 정신 지 운동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할거 아니요. <웃음> 자, 할 했는데. 네. 아, 맥주 음. 먹어가지고. 음. 아, 갑자기 땡기더라고 맥주가. 맥주? 응. 맥주? 음. 아전 맥주 너무 좋아해서 집집 냉장고에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음. 클라우드가 진짜 이건 아니지만 몇 박스 있어요 여기 그게 없다 없어 요 클라우드가 여기 있으니까 좀 보고 싶더라고 음 응. 네. 진짜 맛있는데 그게 시원하거든요 히피를 안 받았습니다 네. 네, 그냥, 그냥 팩트예요 진... 팩트예요 네. 우리 V l 지켜보고 있는 우리 채널라 어린이들 성인이 되면 은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무조건 성인이 돼서요 자, 이제 슬슬 뭐, 쨍그로 하고 쨍그로 할까요? 네네네. 뭐, 뭐, 여기서도 뭔가 마지막 말 이런 걸 해야 되나? 아, 엔딩 멘트. <웃음> 여기서 엔딩 멘트 하려고. <웃음> <웃음> 아, 아무튼 이렇게, 그냥, 이게, 정국이랑 같이 뭔가 의기투합 한 김에 한번 켰어요. 음, 응. 진짜 별일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왔고요. 네. 밥 오늘 먹으면서 온라인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좀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현장감이. 음. 네. 좀고생을 느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진짜로 그 언젠가 오겠죠? 아 네. 무조건 와야지. 아이, 당연하지. 네개당 35살, 40살. <웃음> 그때까지 안 가길 바라고요. 안 오면 진짜 안 돼. 곧올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런 거라도 해야죠 안녕 남준, 정국이었습니다 바이바이 꿍꿍 꿍.